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스시 사카우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업장은 제 지인이 정말 강력 추천해서 가봤는데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스시야였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스시 그리고 뒷주방 요리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셰프님의 입담도 정말 좋았습니다 자 처음으로 호박 고구마 스프가 나왔습니다 이때 셰프님께서 거침없이 아이킥 고구마 농담도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먹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호박고구마 스프에서 단순히 호박고구마의 단맛 뿐만 아니라 약간 가스오브시의 향도 나서 정말 재밌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스시사카오의 명물이죠. 토란튀김이 나왔습니다. 토란튀김 아래에는 흑임자 소스를 주셨는데 소스와 흑임자의 식감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셰프님께서 재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틈틈이 손님분들에게도 말을 걸어 주셔서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은 이름인데 회를 품은 달, 광어, 연어, 그리고 방어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시미가 전부 다잘 숙성되어 있었고 특히 연어 위에 있는 껍질은 정말 식감이 좋았습니다 또 이제 스시 사카우는 업장의 분위기와 식기류들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셰프님 두 분이 토끼띠 동갑내기 사이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와 토끼띠와 어울리는 귀여운 식기류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첫 스시로 실파가 들어간 광어 주시가 나왔습니다 사리와 네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첫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방어 주시 나왔습니다 아 방어는 이날 뭐 기름이 유독 많이 올라와 있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케도산 가리비 관자가 나왔습니다 어, 스시아에서 보통들 원픽 이라고 하죠 가장 맛있었던 스시 한점이 저는 가리비 였습니다 와 진짜 이게 제가 사실 진실의 미간에 셰프님께 들킬 정도로 맛있었는데 이 가리비가 보통 먹었을 때 저는 가리비의 특유의 향이 느껴지면서 어느 업장을 다녀봐도 가리비가 맛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스시사카오에서는 정말 가리비가 맛있었습니다. 셰프님께서 비싼 북해도산 가리비의 맛을 알아주셔서 정말 고맙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새우 짓이 나왔습니다. 아이 홍새우가 정말 식감이 신기했습니다. 해산물에서 아삭아삭함을 느꼈던 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셰프님께서 농담으로 그 랍스타 라고도 말씀해 주실 정도로 홍새우 네타 크기가 정말 커서 한입에 먹을 수 있듯 풍미와 식감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참돔 짓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점심을 아직 안 먹어서 벌써 침이 고이는데 이 참돔과 안에 시소잎이 들어가서 식감과 그 풍미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아, 초점이 셰프님 손에 잡혀 있어서 네타가 잘안 보이는게 정말 아쉽네요 다음으로 아마에비와 생선뼈로 우려낸 미소시루가 나왔습니다. 맛이 정말 진하고 깊어서 좋았는데 조금 마지막 순서에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치즈시가 나왔습니다. 아, 한치의 칼집을 정말 세밀하게 내주셔서 먹었을 때 약간 사포가 닿는 느낌이었는데 어, 쫄깃쫄깃하니 식감이 더 배가 되고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산 연어 지시가 나왔습니다 셰프님께서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정도의 퀄리티의 연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대로 담백하고 맛이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살짝 아부리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카미 지시가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아카미 지시를 기대하는 이유가 아카미의 산미가 좋을 때 초향과 잘 어울려서 입에 침이 가득 꼬이면서 씹을 때마다 행복함을 느끼는데요 이날 아카미 지시 산미도 좋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토로 주시입니다. 아, 제가 항상 스시를 촬영할 때 저렇게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리면은 기대가 그만큼 된다는 뜻인데 자체 솔로도 걸어주면서 한점 먹었을 때 주토로 입에 탁 풀어지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부리안 니싱 지시가 나왔습니다. 아부리짝, 심의짝 그리고 기름기 올라온 니싱짝 이세 박자가 정말 잘 어울리는 지시였습니다. 자 이제 가장 슬픈 순간이죠 장어가 나오면은 마지막 순서가 다가간다는 점 어, 이때 장어는 촉촉하진 않았지만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장어는 촉촉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치마리와 교쿠 준비해 주시고 계시네요 바꾸지 마리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갓스신 영상에서 밭고지마리가 나온 걸 보고 아 저건 무슨 맛일까 약간 장아찌 맛일까 생각했는데 밭고지 맛이었습니다 어밭고지 맛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맛인 것 같아요 그냥 맛은 있었는데 밭고지 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흑임자가 들어간 교쿠 나왔습니다 아 사실 항상 저는 교쿠를 볼때 촉촉하지 않으면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인데 맛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전 교쿠는 촉촉한 게더 좋아요 다음으로 게 내장이 들어간 감자 고로케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토마토 절임도 같이 주셨는데요. 정말 잘 튀겨진 튀김은 청각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삭하니 겉바속촉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제 영상 처음에 제 목소리를 나눴는데 그 셰프님의 입담이 정말 재밌으십니다. 항상 이제 음식 먹을 내내 음식 먹는 내내 재밌는 농담을 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피카는 예약 시에 주문을 해 주시면은 따로 포장해서 판매도 하신다니까 꼭 참고하세요 아 저는 업장에서도 파는 줄 알고 예약을 안 했었는데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저거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세요 저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